페이백님 아까 페이백님이 무려 8킬이나 하셨죠 페이백님 어딨죠 페이백님 요즘은 이 캐릭에 잘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어, 1등 하여튼 페이백님 이딱 얼굴 한번 잡아 드립니다 어, 1등 8킬 8킬 위에 딱 8킬 뜰거에 1라운드 8킬 어 좋습니다 2라운드 분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소감이 어떠시죠 1라운드 1등 한 느낌 음, 저는 겸손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자 알칸트라로 지금 그래도 꽤 많은 팀들이 가요 자기장 내리자마자 음 그리고 아, 그리타필드로뭐 이쪽으로 가나요 어, 에포즈에도 두팀이 내렸고요 역시 바로 몬토누에보에는 세팀이나 내렸습니다 이쪽 바로 어, 바로 교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어어어 이키다이스님 시작하자마자 블루드님에게 다운되고요 제가 이제 겨우 잡았네요 자 이쪽도 바로바로 바로 교전입니다 옆에 그래도 많이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진주 더 화이팅 오살 클랜 힘내요 그래도 화이팅 크게 교전을 하지 않고 편하게 차로 자기 장 위로 올라가는 모습 자 역시 리얼클랜 판단 좋습니다 위쪽에 없는 거 알고 위로 올라가죠 위험합니다 한 분, 어이구야, 어이구. 엎어졌구요. 자, 살아나갈 수 있겠죠, 편안하게. 운전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우, 어우, 힘듭니다, 힘들어. 어디로 가시나요? 좋습니다. 위쪽으로 가고 있는 판단을 합니다. 리얼 클랜. 아래쪽에 지금 두 분이 내려가 있고, 위쪽에 두 분이 사격하는데, 메이웨더님이 또 이렇게 할킬 가져갑니다. 메이웨더님 에이스가 맞, 마... 에이스라고 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이스가 맞는 것 같아요. 메이웨더님이 이렇게 가져가지만, 위쪽에 있는 거 모르고 있죠. 한발맞았고요 오, 다운님. 오, 이렇게, 리얼의, 리얼 클랜의 한이님. 어 이미 너무 좋습니다. 아까 계산해서, 정확하게 사격하는 샷. 반복발 안에 기절시키신 것 같아요. 이러면 지금 살리러 가야죠 메이웨더님 살리러 가야죠 이러면 자, 아래쪽에 카츄 님이 자리 잡고 있고 양강맞습니다 아이고 메이웨더님 살리러 가다가 지금 성현님과 포거스님만 넘어갔어요 포거스님이 메이웨더님을 살릴 수 있죠 뒤쪽에 지금 숨어있던 마이님1 4번팀의마이님5살팀의마이님 자, 아쉽게도 두 분은 다 다운인데 마이오님 혼자 남았어요 뚝배기도 없으신 채 역시 대머리가 총을 잘 쏜다는데 어, 잘싸서 1킬을 챙겨갔습니다 그래도 등수도 중요하지만 킬수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음, 킬수를 잘 챙겨가는 것도 중요한... 중요하죠 자, 반면에 지금 22번팀의 어쩌다 치킨팀 자, 저금 맞추나요? 저거 맞추면 에이스! 단이 없습니다 흐르륵인데 19번팀, 보건 민족의 1번팀 운전은 정확하게 했죠 차를 다 끌고 아래쪽으로 크게 돌아오고 있어요 훌륭한 판단입니다 꼭 백할랜이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21번의 지금 매그의 민족팀은 내려오죠 자기장 타고 쭉 들어가면 됩니다. 아이고. 어. <웃음> 어 클랜장님 여기요 이분. <웃음> 신고합니다. 어 그래도 다행히 야자수가 어, 야자수가 살아줬습니다. 나고님. 자 지금 양각당하시는 것 같아요. 나고님 살아 있죠. 어, 양각입니다. 양각이요. 에 나고님과 잡는 양각. 까비님. 자, 위쪽에 있는데 두분다 기절이에요. 그러면 두 분이 아까 차 타고 가셨죠? 아, 아군은 저기서 막고 있는데 두 분은 이쪽에 있습니다. 아까 차 타고 가신 분. 이제부터 슬슬 치열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겠죠? 자, 자기장은 지금 제가 페이즈쓰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위쪽엔 클랜이 많이 없죠? 위쪽에 아까 갔던 리얼 클랜. 아 리얼 클랜이란다. 알비 클랜 위쪽 이 훌륭한 판단했다. 을 알비 클랜 파밍 잘했는데 같은 클랜이에요. 같은 클랜이 사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을지. 어 알비 클랜, 알비 클랜 이제 알았어요. 폭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 그렇지만 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돈이 걸려 있는 이런 얘기 때문에 오른쪽 도면 바로 있는데요. 안돼 원래 바로 있진 않군요. 방송사고 유념해주시고. 자, 좋습니다. 이제 키라나 챙기면서 가죠. 알비클랜 켄조님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아, 빠져나가시나요? 아, 이거. 이거 무리하게 왜 이렇게 들어오나요? 뒤에 태웠는데! 좋습니다. 완전 좋았어요. 이분은 면허가 있는 분 같아요. 1종 보통 면허 2종 수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동기 면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알비클랜의 뒤를 잡는 리얼클랜 자, 지금 페이지 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자다 자기장 아래로 바뀌고 자, 이러면 리얼클랜과 다자기장이 그래도 가까워요. 나쁘진 네, 않습니다. 어, 규태님, 음. 규태님이 그러시네요. 어느 분이 부인인지 모르겠지만, 져서 오면 국물도 없대요. 자기야, 어, 국물도 없답니다. 이겨서 오시랍니다. 오늘 저녁은 없답니다. 져서 오시면 가장의 위험입니다. 1 8세 더킹팀, 자리가 너무 좋아요. 아래에서 지금 3교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면 덕킹팀이어부지를 가져갈 수 있죠? 위쪽에 13번의 5살팀 5살팀 위쪽에 지키고 있습니다 어, 어. 이미 죽었구요 자 위쪽에 진입해서 벤션님이오우오 리얼팀의 킹즈님 지금 아래쪽에 내려오고 있는데 자기장은 좋지 않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야 돼요 슬슬 이번 자기장 때부터는 사실 가운데 있는 클랜들이 많이 유명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어, 이분들이 살아남았으면 좋겠고, 이른어지는 극포이님 쭉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 들어오나요? 자, 잘 왔지만, 여기서, 어이 가운데를 그냥, 가운데를, <웃음> 가운데로 통과하다가 멘저님이 죽은 모습이구요. 자, 이러면, 아쉽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 리얼팀. 자, 리얼팀 좋습니다. 제가 편파하고 하죠. 리팀에 응원하신 분들 계시니까 뭐 그러면 안되지만 제 티칭 창으로 어떤 팀 봐주세요 이러면 제가 봐드립니다 왜냐면 뭐제 맘대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뭐 그런거 없어요 어 리얼팀만 보죠 어떻게 플레이 하시는지 응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리팀의 철지님 철지님도 아까 방송에 많이 잡히네요 하니님 자 안쪽까지는 잘 들어왔습니다 위쪽에 있는 거 그래도 알고 있죠 아직 지금 22번의 에 어쩌다 치킨 팀은 확인은 못한 것 같아요 22번 팀은 확인은 못한 것 같고 아직 자 네, 발소리 들었습니다 자, 아직 위치는 확인 못했어요 자 그렇지만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 이제 여기 밟으면 소리는 나죠 소리 알았습니다 어떻든가 블루드님, 철지님. 자, 위쪽에도 팀이 있는데, 이거 킬 뺏어 먹나요? 안막칩니다 이거 맞추나요? 자, 철지님이 다운됐고요. 자, 커버를 가야죠. 위로 쏜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 살리실 수있지 자, 어... 철지님까지 철지님으로 드면서, 블루드님도 위험한 자리면 자리죠. 철지님이 아시기도 다운됐고. 자, 하나 다운이고요. 자, 한니님이잘 잡았, 커버를 잘 해줬습니다. 술탄으로. 자, 2대1이기 때문에 빠르게 돌아서 커버하는 판단 좋아요. 자, 오케이! 어, 하니님! 술탄 잘 쏘고, 이거 우리 에 과연. 아, 안타깝습니다. 찬스를. 좋은 찬스였는데. 자, 이러면 지금 살릴 수 있죠. 장님의 훌륭한 판단으로 북사운드 님까지 살려갑니다. 자, 이쪽 한번 보죠 자, 위쪽 자기장이 위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쪽도 분명 있는데 오토바이로 들어오는 판단좋습니다 살아 들어갔나요? 고맙습니다. 아, 켄조 님, 알비클랜의 켄조 님. 자, 같은 클랜인데요. 억들이는 판단 좋고요. 아, 업데이트만 에임을 좋게. 많아요. 자, 킬 챙겨야 돼요. 킬 챙겨야 되죠. 센스있게 연막 펼치고 있고요. 자, 캔조 님이 라, 각을 잘 벌렸는데, 이제 앵그리 님이 자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고. 22번 클랜이 아겠니다 22번 클랜. 클랜, 아까 계속 본팀가 아닌가요? <웃음> 자, 한이님과. 자, 1대1. 자, 둘의 1대1 보겠습니다. 자, 한이님과. 사운드님들. 자, 봤어요. 한니님 <목소리> 봤나요? 한니님 그런 같아요. 자, 자리는 사운드님이 유리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도 에임! 야! 한니님의 에임! 와우! 와우, 이렇게 싹쓸여서 가지는 한이님. 아까 에임이 좋지 못했지만, 제 비판을 들으셨는지 바로 쓸어버리는 한이님이, 그랬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22번에, 어, 받으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번에 어쩌다 치킨의 1번 팀 한이님이 어, 자꾸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정신 팔렸을 때터킹 팀이 위치가 나쁘+ 나쁩니다. 좋지 못해요. 자기장이 좋지 못해서 저거 지나가야 되는데 우측에 지금 한이님이 옵니다. 한이님이 그래도 위치가 단속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올순 없겠죠. 자 우측으로 이님인데 위치 아직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자 이건 한이님이 소리를 듣고 있겠죠. 우측에 자전투도 봐. 뭐. 존트도버가 정답이죠 자 가는거는 네. 못봤나요? 보신것 보신 같아요 보셨지만 보내는 모습 자, 이러면서 마중을 합니다 아이고 연막이 없어서 그런가요 돌에 그래도 안착했어요 자기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앞쪽까지왔기 때문에 아 술탄이? 와우 튕겨서 들어가는 술탄이 어 원바운드 술탄 어, 원바운드 술탄 훌륭했고요 금주님클래스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5킬이에요 벌써 오, 와우 하차님은 어떤 일이 2팀에 어떤 일이 벌어진거죠? 7킬입니다 23번에 지금 어쩌다 치킨에 이팀 그렇고요. 음, 자기장이 위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지금 알비님 켄조님도 아까 지금 살아남고 혼자 남아있어요 자 아까 플렉스팀에 <웃음> 어, 세렌게트님 세렌게트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되면 이제 자리 잡는 게 중요하죠 25번에 지금 오늘 어쩌다 치킨 팀이 많이 잡혀요 자 이쪽에 더킹팀과렇죠한 다운했고 섹시맨님 내려갑니다 아까 에이스한 섹시맨님 자 살아 들어가나요? 안쪽에는 없지만 확인은못 하셨죠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 앞쪽에는 없습니다 자 세렌네티님 세렌네티님 비비님 자리가 좋지 못하죠 차가 없기때문에 이래서 차가 중요합니다 음, 자리가 좋지 못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우측으로 들어오죠 자, 차로 깔끔하게 16번에 더킹팀 깔끔히 들어옵니다 지금 10번 위쪽에 레드본팀과 같이 있죠 레드본팀에 켄조님이혼인데 혼자 있는건 모르죠 혼자 있는건 알 수가 없습니다 벌써 님 마중하기 위해서 나와있죠. 일단 누러가고요 23번에 지금 어쩌다 치킨팀이 지금 좋습니다. 어쩌다 치킨팀이 4명 다 살아남았어요. 이팀 잘합니다, 이번 판. 자, 25번에 비비님. 자, 한이님 살아남아서 왔어요, 여기까지. 자, 비비님 혼자 남았지만 지금 차가 지금 엎어져 있는 게 지금 한님이 운전하다 엎어진 건가요? 아니면 원래 엎어졌나요 어쨌든 한이님은 살아남았습니다. 둘이 저기서 싸우고 있죠. 자기장이 지금 다음 자기장이 중요해요. 이제 이 집에서 나가게 될 것인가? 이 집이 나가게 될 것인가? 중요한 위치입니다. 비비님도 자리도 중요한 자리예요. 자기장이 여하에 따라 지금 이 팀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비비이 그래도 이킬한 집 모습이고요. 여기 숨어있죠 자, 아래쪽에 있는 걸 아마 알겁니다. 서로 발소리 들었기 때문에 자 자기장의 여신이 한이님과 비비님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집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쉽지 않죠. 위치는 발각됐기 때문에 자 이런 비비님의 판단은 어떻게 될런지 한님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오기도 쉽지 않아요. 비비님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하지만 비비님이 지금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은 개할지고 우측엔 지금 내려가자마자 바로 사계입니다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비비님 판단을 어떻게 하실런지. 자, 이쪽 플랜 반면에 지금 16번에 더킹 팀은 여유롭죠. 6번에 6번팀의 리얼클랜의 6번팀도 스위트님과 알파카님도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현재 뭐 위치도 확인 됐고 두 분이 이쪽에 있는 게 괜찮아요 근데 여기 약간 이 반대편이 뒤쪽에 능선이 있나요 우측에? 아 그렇습니다 능선이 있어서 우측은 걱정 안해도 이제 넘어오지 않는거면 자두분 포지션 나쁘지 않고 자 비비님 어떻게 되나요? 비비님 위기의 비비님 비비님 양각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쩌다치킨의 비비님이 어쩌다치킨의 하이님한테어 쏴보 사보, 쏴보니 아군이었어 이렇게 죽었죠. 자이 팀을 노려 한이님이 들어옵니다. 이 팀을 노려 한이님이 안쪽으로 이 팀을 노려 한이님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자 한이님의 운명. 자 아까 응원하시던 리얼클랜의 한이님. 이분의 운명은 양각으로 쪼고 있는데 4명이 다 살아남은지는 모르겠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맞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음, 다운이고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남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 팀 대전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많이 유리하죠? 자리도 유리하고 다음 자기장에 따라서 또 운명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지금 23번에 어쩌다 치킨에 1번 팀이 연막도 많습니다. 연막도 6개, 12개나 있기 때문에, 12개가 저기다 연막인지 지금 상공도 포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막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막이 많기 때문에, 가는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 어이거 이렇게 양각에서 맞죠? 자, 이러면 연막 치고 가야죠, 앞쪽으로. 마중하러 가야죠. 그렇죠, 마중하러 날아옵니다. 반대 팀을 응원할게요. 자, 리얼 스위트 님, 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빼야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서 한팀 있는 걸아시고 있기 때문에 두배가 물론 다 터졌지만 아, 그쵸 저팀 나중에도 괜찮습니다 어이구 섹시맨님이 아깝게 아쉽습니다 살릴 수 있죠 빠르게 살려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장 아직 괜찮아요 살리고 붕대 감고 갈수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스위트님이 약간 서두르게 되죠 자 이러면 너무 좋습니다 자리가 자기장의 여신이 유리한 어쩌다 치킨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들어주겠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장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게 들어오죠 스위트님 그래도 우측에 지금 능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왼쪽 견제부터 하죠. 섹시님이 결국에 살리진 못했고요. 자 오른쪽으로 크게 돌면 희망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투엠요님 16번 팀더킹팀의 스 님이 살아있구요 지금의 구도는 어쩌다 치킨 팀과 치킨 클랜과 지금 덕킹 클랜 그리고 리얼 클랜이 살아남아서 지금 대전하고 을 있어요 자 그래도 지금 스이티 님이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리가 나쁘지 않아서 지금 그때 능선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에임만 진짜 훌륭하고 진짜 최고의 피지컬을 보여준다면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치만 저... 지금 어쩌다 치킨 클린 팀이 나올 리가 없죠 어차피 자기장을 가운데로 줄어들으니까요 9페이지부터는 두 분은 무조건 와야 됩니다 연막 필필 없이 두 분의 연막 여부도 중요한데 두개두개 두개 갖고 있죠 연막 치고 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표적이 되겠죠 왼쪽에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둘이 싸웁니다 50 들어갔습니다. 맞았어요. 어, 이거. 자, 이번 술탄 위험해요! 아유, 스위트님. 자, 에임 훌륭했습니다, 스위트님. 술탄 위치도 좋았고. 자, 서킬 챙겨가고, 스위트님, 분명히! 챙겨. 자, 이제 4킬까지 챙겼어요. 하지만 자기장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앞까지 증권해 왔어요. 이거 뭐틸 수가 없죠? 자 끝까지 분전했지만 아쉽게도 자기장을 티질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2번 미라마 2번전에는 1등 팀은 어쩌다 치킨에 3번 팀이 아니죠 몇번 팀일까요? 2번 팀이 되겠습니다 자오사클렌가 1등에 네, 오사클렌은 했는데 2번 미라마 1등에는 지금 킬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역시. 장악기랑도 좋았고 물론 피지컬도 훌륭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킬수를 많이 챙겼겠죠 8킬에 10킬에 15킬, 20킬 무려 22킬입니다 22킬 계산이 맞겠죠? 수학을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22킬 챙기는 지금 어쩌다치킨의 어, 클라스이고요